네, 안녕하세요. 용석하다입니다. 네, 오늘도, 어, 산으로 좀 와봤거든요. 네, 체력 증진차. 네, 강이 아닌 산에서, 네, 또, 이렇게, 깻목석을 한번 또, 찾으러 와봤습니다. 네, 아, 풀냄새가 굉장히 좋고요 어, 새소리가 네, 굉장히 좋네요. 네, 오늘은 해가 없고요 아주 네, 또 시원한 날씨에 네, 산에서 이렇게 탐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어... 아 지금 오늘 장갑을 한박하고 네, 놓고 와서. 어네이 돌은 물이 좀네 고일 것 같은데요 뒤에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배경도 나와있는 것같고요 어, 여기 올라오면서 물이 좀 있는 걸 봤는데, <웃음> 이쪽 가서 한번 이 돌은 한번 물을 한번 담아서 보여드릴게요. 것 같구요 물고임이 조금 있는 그런 돌도 네, 볼 수가 있구요 네이 돌은 이렇게 어 원봉으로 또 보실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네. 이렇게 푸른 또 한처럼 네. 자연 이끼도 들어가 있고요. 어. 자, 네. 어.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군. 같은 네, 이런 또깻목석 자, 네 이런. 이건또 깻목석도 네. 겹산 경을 또 보는 것 같은 또 이런 깻목석 네 방금 하. 어. 사정이 좀 있어서 어,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네 아, 여기는 지금 위쪽에 아, 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네,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내려가면서 뭐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네. 한번 또 여기서 네, 탐사을또 진행해 볼게요 기도 네, 예 산에서 네. 굴러온 이렇게 깻목석이고요네 네. 청석인데 지금 네 고가 어네한70 정도. 네 나올 것 같고요. 어, 기상이 네, 굉장히 시원하고 네 여기 이제 겨울철에 네, 폭포가 네, 얼어서 이렇게 바위에 붙어 있는 네, 빙폭경으로 또 감상하실 수 있는 또 아주 기상이 시원한 네, 이런 청석. 아, 아 여기 는아 내려오 는 길이 굉장히 경 사가 심해서. 눈으로 보고 네, 이동할게요. 네, 아, 여기 위에 공사만 안 했으면 또 굉장히 또 맑은 물과 네, 멋있는 풍경을 예, 네, 담아서 보여 드릴 수가 있었는데 아, 공사를 해서 네, 너무 아쉽네요. 자. 이렇게 조심해서 이쪽으로 한 번, 네. 가볼게요. 아, 살짝 아쉬운 또. 이런거 맑은물로 보여드렸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참, 참 너무 아쉽네요 네 아까 네, 보여드린 네, 입석이 너무 기상이 네, 시원해서 네, 눈또 눈 너무 아쉽게 보이고요. 네 여기서 꺼내서 또 마침 네또 여기 모래가 아주 잘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한번 또또 세워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. 자네 이거는 꼭 네, 동물을 형상한 네, 모습 같고요. 이거는 네 이게 이것도 다 구름. 네, 이것도 동물을 형상한 네 구름을 보시면 네뭐 구름도 돌처럼 뭐 많은 또 신기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로 봤고 네건좀 거북이를 닮아서 네, 거북이 구름과 여기 이렇게 낮에 뜨는 하얀 달이 저쪽으로 구름으로 가는. 네 그런, 네 그런 모습으로 네, 봤구요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늘로 보면은 네, 여백의 미가 상당히 좋고 네 돌의 모함도 네, 잘 나온 네, 단순한 그런 네, 문양석 네이 돌은 어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병에 네, 물을 담아서 자 물도 한번 이렇게 뿌려서 보여드릴게요 네아 물을 뿌리니까 더 이렇게 잠깐만 이거를 좀잘 보이게 좀 눕힐게요. 네, 단순한 또 그런 재미를 보여주고 네, 여배개미가 상당히 네, 좋은 돌 네,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네 지금 어, 설명하는 와중에 네, 또 비가 내리는데요 자네 여기는 어 나무가 네 우산이 되어 주기 때문에 네 얼마 안 맞아서 네 아주 뭐 비가 와도 크게 네 지장이 없을 것 같네요 네아더 탐석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어... 지 완전 소나기가 네 넘어질 뻔 했구요 아네 소나기가 너무 많이 와서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네 집으로 네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서 또 집으로 자, 가보겠습니다 네, 네 넘어지시지 않게 항상 조심하세요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